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이로? 연말이라 술 먹었더니 얼굴이 계속 보고 있어. 자기? 얼굴이 빵빵해. 아, 오늘 사람 진짜 많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내가 어. 비읍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제 후반대구나. 이때 후반. 갑자기 슬퍼져. 무릎이 시렵네. 무릎이 시려워? 그래서 오늘은 그, 종 치는 걸내 생전 처음에 한번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 맞아. 맨날 어. TV로 막 보다가 어. 오늘 처음으로 한번보기로 했어요. 나 오늘, 나종 치는 거 처음 봐, 이거. 나 TV 나오고 싶어. 그래서 나 되게 지금 설레. 나 TV 나오고 싶어. 나 진짜 되게 설레, 그래서. 나 목마태워줘. 나 지금 엄청 설레가지고. 그래서 뭔가 만에가, 감에, 아니, 만에? 뭐라 고 <웃음> 뭐가 교체한다고 래야지 만감이 교체. 난 만감이 교체하는. 만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네요 일단 카페 가서 좀자리를 앉아볼게 앉아 자 지금 카페에 왔는데 내년 운세를 한번 핸드폰 어플 있잖아요 아네 어, 그걸로 내년 운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2018년 상반기 상반기에 저의 운세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저의 날은 행운의 달은 5월입니다. 저는 행운의 달은 4월. 4월에 재물이나 성과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하는 운이 들어왔네요. 나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 성공하는 운이 들어왔대요. 그래? 정말? 대박. 오? 5월에? <웃음> 어? 잠깐만. 나 여기 이런 게 있어. 특히 여성이 행운을 가져다주게 되는데. 나? 나? 커플이라면 아내나 애인의 덕으로 행운이 찾아온대 잘해라 오. 잘하자 찬호야 어, 마음의 변화 이런 것도 있네 마음의 변화 한번 읽어주세요 과거에 맺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옵니다 음? 뭘까? 과거에 지난 첫사랑이나 과거의 연인과의 재회도 이루어질 수 있겠네 남자? <웃음> 5월에 조심해야겠네 2018년 운세를 봤는데 근... 기 운이 좋아요? 어, 굉장히 긍정적인 <웃음> 부분이 있네 그럼 4, 5월은 완전 다음토로 해야 근데 아직 뭐냐 시간이 5시네 종을 치려면 7시간? 7시간 동안 뭐 할까요? 몰라요 왜 네, 몰라? 오랜만에, 오랜만에 일상 브이로그 찍어요 그쵸? 일상 어떤 걸 적으실 거죠? 오늘 한번 소방을 써볼게요 오늘 써보니까 것만 같네 자 이제 한시간 정도가 남았네요 와, 와, 와, 와 나이 먹는다 자기야 사람 진짜 많아 헐 진짜네 자기야 우리 TV 못 나오겠다 그리고 여기가 차가 없어졌어, 이제 다. 선 놀이 한다, 신명 난다. 알쓰, <놀라> 알쓰. <놀라> <놀라> <놀라> <놀라> 지금 사람이 한 20만 명 모였다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웃음> 사람이 여기 어, 너무 많아. 사람 많으니까 뭔가 괜히 기분 좋네. 맞아. 명통이에요. 나봐안 봤네? 아 왔다. 아, 아빠. 다리 예뻐. 다리 에 이제 5분 남았네요. 아, 그러니까 <웃음> 1분, 1분 남았어. 아 <웃음> <웃음> 해어 <해빈이에요. 웃음> 뽀뽀같은거 해야돼? 해피니이야해피니아 어때? 중소를 들으니까? 어, 뭔가 아, 막숙연해 그치? 어, 막 차분해져 시, 실제로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더 차분해진다 한 해를 뭔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네 <웃음> 맞아, 약간 목욕지게 해야될 것 같아 <웃음> 한살더 먹었다 몇번 치는 거예요? 12번. 12번 쳐요? 세영봉 응. 어? 많이 받으세요! 세영 어. 많이 받으세요! 집 가자! 길고 길던 끝났네, 이제. 아. 한 해가. 아 어떡해, 2018년이야! 1 8년 정말 기나긴 하루였다, 오늘. 진짜. 어. 진짜. 그래도 마지막에 동생를 들으니까 어. 진짜 좋은 거 같아. 응. 하지만 내년에 안온다 내년에 집에서 TV에서 는 걸로? <웃음>